약간 2020이라고 그때 혹시? 회의하다가 아이돌 냈잖아요. 그 월간 세븐틴? 아 잠깐 이게 벌, 설마 월간 세븐틴? 음. 1월입니다1월은 도겸이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도겸. 아 2020년에 스타트는 DK. 영광스럽게도 제가. 아, 네. 아 또, 네,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그러면 새해 인사 한번 하고 갈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두 분이 이거 하고 싶으면 딱 하고 이제. 네. 아, 정말 2020년이 밝았습니다. 네. 아, 우리 캐럿 분들, 그리고 이걸 지켜보고 계신 모든 분들, 네. 2020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자, 우리 여러분들. 적게 일하시고 네. 모두들 돈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웃음> 행복한 <많이> 한 해가 <웃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네. 오늘 의상은 좀 약간 갇혀있게 댄디하게 입고 오 라고 음. 하셨는데 약간 저도 아침에 와서 2020의 이 주제를 듣고 네. 이걸 할 거다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 어떤 거를 한다는 걸잘못들어고 그냥 약간 음식을 먹을 거다 그근꼭 여기서 음식 괜히 준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치, 그치. 의상은 이렇게 입혀 놓고 그러니까 음식을 이거죠. 먹는 다라 2020년 새가 갈았으니까 네. 이제 또 명절 느낌을 내면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자, 여러분 혹시 거... 마카롱이 나올 경우 마카롱 먹지 맙시다. 미식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 아 약간 그런 느낌 건가? 느낌인 건가? 그냥 내가 그런 한거 같은데. 정확히 나도 몰라 나도. <웃음> 그럼 아직 정확히 <웃음> 뭘 먹는지 모르는 <웃음> 거야? 그럼 저 저희... 몰라요. 혹시 그런 <웃음> 막 그런 거 아니야? 괴식 <웃음> 먹방?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아니야? 설날 어? <웃음> 설날 음식이나.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먹는 거라고 대충 예. 듣긴 수... 했거든. 그럴 아... 수도 있겠다. 똑! 뭐. 그나저나, 그나저나, 이나저나, 저나저나 지금 뭐라는 거지? 진짜 들은 게 없죠? 갑자기 앞에 비 이렇게 울리고 그래요 그, 그 물꽃 하십니까? 아 뭐, 이럴 줄 알았을 때가, 때가. 오2020 네. 미스터리 미스터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미스터리 미스터리 지금부터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명절 음식을 즐기시면 됩니다 단단 <웃음> 단. 여러분들은 4단계에 걸쳐주 특별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글씨? 제가 준비한 음식들을 잘 즐기실 수 있도록 행운이 함께 하기를 들겠습니다. 오.. 행운이 오. 왜 함께하지? 즐기는 게.. 그 식? 음. 목소리 좀 어. 밝게 해주시면 안 돼요? 변경. 목소리는 변종했는데 아. 말투로 보니까 피디님 같거든. 어. 어. Şeyler, 이제는 라이브를 안 하시고 녹음을 하셨네요. 아니 그러잖아 우리 설날 음식은 뭐야? 설날 음식? 설날 음식? 떡볶이 있죠. 뭘 뭐, 뭐 먹으라는 거지 지금? 1단계는 잡채입니다. 잡채! 배고 한 명씩 무작위로 식사 도구를 뽑아 잡채를 먹게 됩니다. 오 오케이. 단 주어진 시간은 오초입니다 5초요? 그럼 지금부터 식사도구를 뽑겠습니다. 한 명씩 나와 원하는 번호를 외쳐주십시오. 원하는 번호? 11번까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원하는 번호. 1번부터 20 아, 1번. 20번. 1번부터 아, 20번. 아, 20개가 있나보다. 아, 있나보다. 8번. 8번. 8번. 8번. 8번. 8번. 8번. 8번. 8번. 젓가락. 오 야. 똑똑. 잡채 나오나요? 잡채? 컴온. 오! 오 어, 잡채예요. 명절식 잡채. 오, 잡채. 진짜 젓가라. 음. 오, 오, 맛있겠다. 5초예요. 아, 아 5초, 5초 안에 먹는 거야. 그 이거 그거 아니야. 5초 안에 못먹으면못 먹는 게 그러니까 없어. 뭔가 있, 있는 거 같아. 이게나 그, 그뭐 이런 것만 음. 뭐 뭐. 아, 근데 그럴 거면은 어? 시작. 1 2 3 4 5. 끊으세요. 끊어. 끊어. 맛있겠다근데맛있 잡채 맛있겠어. 어, 맛있어 보인다. 맛있지. 맛이네 차고 차가워 차가워. 아, 차가워 그래도 맛있어 보인다. 야. 그래도 맛있지. 원래 <웃음> 잡채 차갑게 먹어야 돼. 냉잡채. 그래 <웃음> 차갑게 <웃음> 먹어야 돼, 맞아. 맞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근데 엄마가 바로 참기름 두르자마자. 엄마 이렇게 하면 기억 되게 맛있긴 하지. 아, 고기로만 아, 싹싹 불라져가지고. 진짜 맛있는데. 야너 뭐야? 너 음식을 왜 들고 와? 야, 그게 야, 뭐야? 미스터리. 미스터리 오늘 너무 미스터리해. 미스터리. 미스터리. 어디 오늘 복근이 몇 개야? 오늘 복근이 많네. 복근이 많네. 한 툴. 6 i x 오 멋있어, 오 멋있어 멋있어. 자 저는 18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머리카락 8kg 아령 부클로 아! 아! 아령 부클와몸 아! 자랑하더니 딱 아령이 있네. 아! 야 근데 8kg 야, 아령을 어떻게 먹어. 지금 그래. 저 안에서 팔, 이미 침... 소리가 막어 어, 그러니까. 창창창들리는데 <웃음> 어, 괜찮아요? 응. 적 씨가 때려요? 야야 야, 이거 어떻게 야, 먹었어? 근데 야, 야, 아! 멋있어? 야. 거리 계산을 잘 해야겠는데? 우와, 야. 저, 저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오, 무 이, 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 오! 오! 오! 아 먹자 먹자 먹자 너무 매워 야 뱉지마 뱉지마 아니 일부러 안, 안 먹는 건데 근데 왜? 저는 10번 10. 가겠습니다 10 10번 눈감은 멤버 젓가락 어? 눈감은? 눈감? 눈감? 멤버 젓가락? 큐오 그러면 잡채를 코로, 코로 먹을 수도 있겠네 야 근데 도겸이 저거 잘어울다 안되라 코큰게비슷하 시작 들고 있어 들고 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많이 먹었어 우지 무슨 해파리 잡아 먹는 거 같았어. <웃음> 1번 하겠습니다. 일 번. 과일 바이 바이 포크. 과일 포크. 작은 포크. 아 나쁘지 않아 아 나쁘지 않아. 아 포크. 과포 과포. 니형 이거, 뭐, 이거를 어, 초 안에 다 드신다고요? 다다못 먹겠는데 이거 아꽤 양이 많네. 아 준비. 어네 여기 또이 시작. <웃음> 다다 먹을 머리를 3. 잘 써. 오, 네. 다 없어. 아, 아, 다 없어? 아 없어. 없어. 이게 뭐야? 와. 나 똑같은 거. 미스터리. 야, 미스터리. <웃음> 야 <웃음> 입이 크다. 그럼 이해할게요. E 이 e. 2번 포크. 아. 아 생각보다 네. 뭐 아, 저희는 사 많이 안쓸거 있나? 아까 뒤저가락 나왔을 때 머리카락 생님거 있지. 자. 1 2, 2, 2 3 아, 4, 2, 2, 2, 3, 아, 4. 오, 오 아, 아 깔끔했어요. 그냥 되게 깔끔하게 먹었네요. 먹었네. 고상하게 드시네요. 그래도 네. 고기 한한입 먹었네. 지금 다들 처, 처음 게임이라 그런지 뭐 이렇게 욕심내지 않고 아주 좋아요. 투시원 내보낼까요? 누구세요? <웃음> <웃음> 네, 저는 그러면은 20번. 20번. 오 20번. 오 20번. 눈감은 멤버 비닐장갑. 아, 비닐장 눈감은 멤버 비닐장갑. 손가락이 아주 비닐장 <웃음> <아닌가>? <웃음> 저는 어 아저 자시 자씨 자시 혹시 자시 혹시 자시 자시 여호씨 혹시 자시 에이, 이렇게 어. 잡으면은 입에 안들어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준비 시작 손비드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어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 7번 가겠습니다 머리카락 7번 비닐장갑 오, 오 제일 잘한데? 아, 아이템이 다 좋은데요? 어, 평균적으로 나쁘지가 어, 않네 비닐장 좋네요 원우 형거 빨고 <웃음> 도겸은 3초 시작! 내가,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아니야 아니야 택배사 스프 <웃음> 시작! <웃음> 1, 2, 3, 4, 5, 땡 오케이 어, 많이 드셨어요 좋아요 진짜 명절 느낌 난다. 그렇게 먹으니까. 그땡겨. <웃음> 네 그렇지. <그치. 웃음> 음, <웃음> 맛있지. 야, 맛있겠다야. 음. 좋아요? 자시. 오케이. 자시. 여기 있다. 자시. 자시, 자시, 자시 해 가지고 한 번. 저는 15번 혹시 <웃음> 있나요? <칠까요>? 15번. <웃음> 오케이. 15번 자시. <웃음> <삐삐>. 15번. <웃음> 15번. <웃음> 15kg. <웃음> 아령 <아랫폼>. 폭. <웃음> 와! <웃음> 오케이. 왜 네, 좋아요? 준비됐을 때 얘기해 주세요. 오오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야할수 아, 있습니다 수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준비됐어 오케이 아잠시만잠시만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지난 다시, 어, 거 아니 다시, 지난 다시. 거 아니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웃음> When you ready? Yeah. Okay, I'm ready. 시작. 같은데? 4번 눈감은 멤버 비닐장갑 아, 아, 아, 아어 똑같은 거네요 오, 오 자식 오 어, 자식 형 자식 형 자식 뭐죠? <웃음> 경기 나가나요? 야, 멋있게 해줘 멋있게 오케이 오케이 자아 멋있게? 오케이 시작 1 1 2아 뭐야 아 뭐야 땡 이거 없어? 아니 멋있게 부탁해 나 코어 들어갔어 저는 1 1 번, 십일 번, 십일 번 이쑤시개. 아, 아 이쑤시개 나 이거 또 어렵다. 사실 이쑤시개면은 승관 형 입장에서 예능 신이 좋은 거거든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웃음> 되게 좋은 거예요. 지금 위에 두꺼운 양파가 있어서 지금 두꺼운 양파로 약간 그 빗자루 느낌을 살짝 주면서 <웃음> 자 됐나요? 시작. 아, 안집켰죠 안 아, 좋아요 좋아요 좋사사오댄스오 저거 양북이 먹었어요 호로록 이게 잘 먹는 사람 어떻게도 잘 먹어요 네. 아, 어떻게든 <웃음> 여기 자막 가로열고 잘 먹는 사람 뜨는 거 아니야? 음, 잘 먹는 네. 사람 띵 인화, 16번 16번 저는 17번 <웃음> 17번 젓가락 <웃음> 한쪽 젓가락 아, 하 자, 아, 아, 나쁘지 않네. 않네. 미스 시간보다 낫네요. 어, 뭐. 젓가락을 부러뜨리면 네. 되잖아. 부러트려 먹으면 세 젓가락 올수 있잖아. 어. 그것도 부러뜨리면 되잖아. 시작, 일, 이. 어 들면 안 돼요. 삼, 사, 어, 어, 그릇, 그릇 내려오세요. 아뭐 이번에 들어갔는데 15, 뭐 어떻게 뭐. 음,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잘 드셨죠? 오케이 음. 다음 음식. 2 단계는 김치전입니다. 내가 젓가락. 김치전에 추가된 특별재료를 뽑게됩니다 특별재료? 특별재료를 추가한 김치전은 즉석에서 만들어지며 각자 편안하게 본인의 김치전을 드시면 됩니다 우와 김치는 김... 지금부터 특별재료를 뽑겠습니다 3명씩 나 신나라로 Okay. Okay. 시 k a y Okay. Okay. o k a 나 Okay. o k a 도 같이 a y 래 k a y Okay. Okay. Okay. 오케이. 그럼 나 a 똑같이 a 번. o 번. y o k Okay. o k k a k a y o k Okay. Okay. o k a 죄송 a 니다 치즈. 오케이 a 치즈. 와. a y o k y o k a Okay. 두 번, 초코 시럽. 아, 초코 시럽? 와, 요즘 초코랑 진짜 를좋 치우는 게 아니라 와, <웃음> 이게 아닌데? <웃음> 김치 전에 이, 이 초코 시럽이 은근 단짠단짠일 수 있어서 맛있을 수 있어요. 맞아, 맞아. 바꾸실래요, 그러면? 네? p d 님의 비주얼이 되게 좋은데? 어 야,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자. 참치 치즈, 초코 와.. 와 초코! 야, 정말. 야, 초코 치, 초코가 악플 초코 어, 제일 맛있어 보여! 냄새가 우선 고퀄이야 와.. 냄새가 초코 냄새밖에 안 나와봐 <웃음> 아.. 진 그러니까, 초코냄새는.. 초코냄 아까 해야 김치 냄새확 났잖아? 하나도 안 나와봐 어, 어.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아, 맛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자, 먼저 치즈부터? 어, 치즈부터 한입 먹고 어, 치즈 맛있을 것 같아 맛있다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어. 한입 먹고 만얘기하고 다섯 명 와.. 이거 맛있을 맛있다. 것 같아 보시면 어때 그냥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아. 그 아, 고소함과 김치전의 그 매콤함이 섞여서 민규가 봅시다 민규 참치도 맛있겠다 아, 참치도 참치, 맛있겠다. 참치 맛있겠다. 참치가 진짜 맛있다 참치 가나서 약간 참, 참치는 있는. 그 자체가 간이 돼 있어서 쌉쪼름하게 싹와 모주 아니지? 근데? 야 밥도둑이겠는데 저와 어. 맛있다 야 만족스러운 아, 표정 아 기분이 좋아 아 좋아 아 기분 좋아, 좋아. 기분 좋아. 좋아 이거는 뭐 나도 좋았으면 좋겠다 기분이 뒤에 싹 바다가 오네 아, 아 그러니까 김치전이 왔는데 바다가 갑자기 아 참치? 그 크래커에다 참치 올려서 먹는 거 뭔지 알아요? 아 알지 알지 알지 크래커가 씹히다가 마지막에 참치싹아 음. 음. 오케이 디케이 오케이 자, 먹어볼게요. 아, 맛있을 거 같아. 오, 야, 약간. 오, 오. 에이, 나는, <웃음> 나는, 나는 근데 진짜 괜찮을 거 같기도 해. 어, 난잘 모르겠다. 어난좀 힘들 거 같아. 아, 음식은 도전이지. 아, 딸기 시럽 이런 거 아니고, 초코니까. 뭐. 어우. 낫고지 아, 아, 않을 수 있어. 핫케이크야 단짠단짠. 팬케이크. 핫케이크. 음 진심이야? <웃음> 음식 갖고 장난치면 안 돼. <웃음> <웃음> 어, <아니, 나도, 웃음> 음, 김치전에해서 명절 생각나다가 갑자기 발렌타인으로 가요. 갑자기 발렌타인으로. <웃음> 설날, <웃음> 설날에서 갑자기 급끼날에서 갑자기 <웃음> 발렌타인인가? 아, <낮에> 갑자기 가는구나. 한 2주를 갑자기 어. 뛰어넘어요 이게 음. 말이 맞아요. <웃음> 네. 아 진짜 아, 웃겨. 아 와. 이게 돼. 네. 자 다음 3명. 저는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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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불, 너무 싫어 야 블루베리도 너무 싫어 <웃음>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생긴다 네 하네요. 오늘 원우씨 네. 좀 뭔가 재수가 네. 나갔습니다 아, 나나요 네, 우와 와 불닭 불닭은 색깔부터가 와, 와 불닭 보여. 자 일단 명호 베이컨 먼저 시식하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어 맛있네 남길 게면 우리 줘 그냥 아, 맛있어요 어 맛있나 봐요 음. 자 블루베리도 같이 입에 넣을게요 같이 입에 넣을게요 비주얼은 나쁘지 않은데 원너은 어,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 오늘 은핫 뭐, 좋아하잖아 와 어, 근데 먹어져? 블루베리도 먹었어? 응 어때? 와 이거 말도 안돼 <웃음> <웃음> 이거 뭔 맛이야 이게 그래도 김치 전에 이제 블루베리나 안토시아닌이니만불 한번 먹어볼까요? 어떻게 불닭은 그냥 지금 <웃음> 새어나는 기름 자체가 우와, 색깔이 야, 지금 와. 용감이야 용감 일단 조금만 먹어 이거 먹어도, 먹어도 되는 거죠? 당연하죠 야 한입만 먹어봐 먹고 바로 화면해 있겠다 아 많이 먹지 마. 됐습니다 먹어봐 진짜 매워? 바로 오진 않을 거예요. 아니 야 불닭 소스. 바로 야, 와. 오히려 원우가 불닭을 잘 먹어. 오, 매운, 전, 거 매운 거, 매운 거잘 먹는 애들 하시는 아형 지금 충격 오, 와. 으 어, 근데 충격한 적이 아, 냄새가 아, 나, 맞아. 불닭 냄새가. 지옥의 성운. 지옥의 성운. <웃음> 진짜. 자, 저희는요? 20번 모르겠습니다. 20번. 와사비. 아아아 진짜. 야 근데 보너 형이 즐길 거야, 우리 아까 아그 얘기 하고 있는데. <웃음> 야딱 색깔 나온다. 아 19번? 19번. 마늘. 아, 마늘이 뭐네 괜찮아. 괜찮아. 마늘, 아, 그러니까 간을, 맛있어. 마늘 괜찮아. 마늘, 어, 그러니까 마늘, 마늘 맛있어. 마늘 갈리. 마늘 좋지. 마늘을 익히면은 진짜 사랑대라고 하시는 거같아 그럼 이어서 18번 할게요. 18번. 18번. 녹차 아이스크림. 오. 아. 아 갓. 난 차라리 이게 좋다. 나머지 네. 우지형이랑 진호 형도. 우지진호. 진호요. 같이 시작. 우지영 진호 저는 5번 하겠습니다. 과연. 과연 5번은 5번.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민초! <웃음> 야, 나쁘지 않아. 어, 민초파? 나 괜찮아. 민초파! 나 나는... 민초파. 16번. 16번. 청양고추. 와! 신고요! 자, 지 아, 아, 민초 에이, 너무 부럽다 에이. 자, 여러분. 지금 다섯 분께 한 번에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먹어 볼까요? 어, 저 청양고추잖아. 그양 고추가 아니라. 그냥 삭고처럼 먹어. 탔고. 오케이. 자, 먹겠습니다. 와, 아 매운 거 와, 아, 매운 청양고추야? 아, 매워. 청양고추, 청양고추. 음. 야, 오늘 뭐 뭐, 뭐, 뭐, 뭐, 오늘 땡초 좋아하잖아. 저거. 어, 지금은 괜찮아. 지금 괜찮지. 응. 이따 큰일 날 걸? 응. 청고추 큰일났어. 괜찮아. 큰일났어. 아이스크림 좀먹으래 야, 매운 걸 이걸로 당겨. 나안 먹은데 매워. 어야 녹차 아이스크림. 녹차. 어, 녹차 아 이거는 뭐 그냥 자주들 해먹권 하죠 이렇게 녹차와 김치라 옛날에 개고사태에서 이런 거 어떻게 하셨냐 근데 평양 고추가 너무 세가지고 음 맛있어 어때 맛있어 김치 맛이 안 느껴 김치 맛이 녹차랑 맞나 뭐 아플이야 녹차 쿠키 먹는 거 같아 녹차 쿠키야 자나 보눈이 야 이걸 먹어볼래 이거 좀 힘들어, 힘들어. 이거 좀 힘들다 진짜 보눈이 어, 울것 같지 고추냉이아 어. 와아 씹고만 아, 아, 서는구나 오, 오. 그게 씹자마자 확 와? 어. 어, 아 이건 뭐야 <쏘도 없는 안> <demais> 자 승관이 승관이 또 원샷 해야지 또반 적어서 보늘랑 가시죠 승관이 저거 먹고 입에서 마늘 나왔으면 좋겠다 자마고와 <웃음> 자막 보는 재미가 쏙쏙쏙. 생마늘이야? 생스맛 어, 진짜. 야스 맛. 근데 생각보다 맛이 나쁘진 않을걸? 생마늘은, 야, 생마늘은 야, 안 어울리진 않아. 잠깐 어때? 자, 거기서 한마디 하면 이제 마늘 자막 나올 거야. 이 와. 마늘.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자 이제 우지 거는 아, 뭐, 뭐. 맨 처음 받았을 때는 형태가 다 뚜렷해서 어 그러면 먹을만 하겠다 싶었는데 이게 그 김치전의 온도 때문에. 어, 지금 야, 스며들었어. 그러니까 밤에 민트코랑. 야식이 너무 먹고 싶을 때 식욕 감퇴. <웃음> 아 근데 색깔 않나? 자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때? 어때요? 달다가 마지막 김치랑 같감사준네요 우지야 실수 갖다 줄까? 어? 괜찮은. 오 어? 어, 나쁘지 않다는 느낌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김치 맛이 안 나? 오히려 김치 맛이 더 나. 오! 오히려 나는데 오! 그 민트 초코랑 잘 어울려? 그러니까 이게 김치가 시고 <웃음> 감칠맛이 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이 강하잖아. 어. 근데 사이드에서 민트 초코가 이렇게 달래줘. 오, 아 형, 달래줘. 그러니까요. 아 진짜로. 달래주면 보호해주는 거예요. <웃음> 어, 아 진짜. 괜찮네. 아니 아니. 우지 형, 우지 형. 우리 나 우리 형. 진짜 충격 먹어서 이거 진짜 어떻게 아 너무 아. 먹기 싫다 했는데. 그래요. 어, 그럼 그럼 괜찮았어. 먹고 싶을 때 말이 내가 해줄게. 제가두 번째 음식까지 먹었는데요. 빠르게 한번 세 번째 음식을. 상상에는 떡국 정식입니다. 아 떡국 정식. 네모 아. 한 명씩 시간과 대시를 뽑게 됩니다. 음. 각자 뽑은 시간 동안 떡국 정식을 드시면 됩니다. 단 음. 본인이 뽑은 데시벨을 초과하는 순간 식사는 종료됩니다 아 그럼 지금부터 시간과 데시벨을 뽑겠습니다 오케이 아한 명씩 나와 시간, 데시벨 순으로 원하는 번호를 외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 아니 높으면 높을수록 되게 좋은 거네? 자, 시간 1번 그 오로지 한 번만 1번만 먹고 싶다. 2분 30초. 오, 아, 못 먹지 않네. 뭐 라면 익는 시간이네요. 이 라면 익는 시간 아, 충분해. 충분히 먹을 수 있어. 대시벨 1번. 1번 15분 됐어요. 우와. 85로 먹는 거야? 오케이. 아, 85로 입을 흥분하지 마. 충분해. 어떻게 해? 85는 너네 왔다 왔다. 떡어 <웃음> <웃음> 냄새 너무 좋은데? 이야. 와. 와. 야 진짜 맛있겠다. 비주얼 미쳤어! 야 진짜 맛있다 반찬 봐. 옆에 그 대기짐. 다, 다 조용히 해주세요. 촬영할 거예요. 진짜 진지한 촬영. 3, 2, 1, 시작. you mm -hmm. 음! 네. 땡! 아, 지금 식사 끝났나지가요 지금 6 지금 7세대가 되나요? 7요7고가요7요가7 5였어7 5되이거를 멤버권 12번 7야되는 거. 7 7 17. 1 7번 2분 30초. 오. 네. 11. 11번 6 0대 와, 육0대 시절 힘들다. 아, 아, 육0은 아, 아, 들잖아, 줄잖아, 끝나고. 진짜 맛있다, 근데. 갈비찜이 하나도 뻑뻑하지가 않아. 와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근데. 깍두기가 또또 또, 아우. 아, 나보는데 진짜 미칠 것 같아. 떡국도 맛있어. 어 갈비. 어우. <웃음> 어, 야, 이거는. 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야, 왔다, 왔다. 도경아 왔다. 어, 왔어요? 아 승관이 형도 큼지막한 걸로 주셨어요. 와 맛있겠다 와. 진짜 와. 와 진짜 근데 미, 야, 이거 미, 미쳤다 자 시작 땡아니아이아 <웃음> <웃음> <웃음> <아니야. 웃음> <웃음> 야, 이거 너무, 아니, 너무 억울하잖아. 아직 그래. 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이게,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근데 이제 뭐 60대 40. 아니야. 아무런 아무런 행동. 아니, 이게 무슨 행동의 의연 게 아니잖아. 이게 무슨 땡땡아 <목소리나> 나중에... <목소리나> 이렇게 해서 야, 야, 그래. 야, 야. 열무 김치에서 이제 아62 아삭기 싫을 진짜하다 오케이 그러면 11번 2 2번 5 오늘, 오늘 주인공 30 나, 데시벨은 5 18 18번 천대식맨 천데시맨? 천데시맨? 천데시맨? 천데시맨? 우와! 야! 야! 야! 너는 그냥 여기서 식사하고 있어라 대명이 어, 그냥 따로 먹어도 돼야 부위도 야무죠? 아 맛있게 먹어 도개아110 <웃음> 하나 둘셋 <웃음> 파이팅 파이팅 <웃음> 자 우리 열 명이 소리 지르면 천이 나와라 다으로도될것 같은데 하나 둘셋110잘 먹겠습니다 예. 시작어요 떠들어도 될것 같은데? 아. 야, 그럼 우리 이번에 잠깐만 할까? 어, 어, 할까? 어머 너무 맛있다. 야, 나 떡국 다... 너무 맛있다 떡국 도 먹었어. 어머 떡국 국물이 너무 맛있네. <웃음> 떡국 한님도. 와. 승관이가 먹던 김치 한번 먹어볼까? 아기짱 다넣어고 아기짱 치어줘아 다음 월갱스님한테 복싱 어때요? 복싱이. <웃음> 와. 야, 와. 뼈가 들고 뜯어줘. 뼈가 들고 뜯어줘. 와, 뼈가 두 개나 있대 얘들아. 뭐야 이게. 와. 진짜 미쳤다. 와. 와. 너무, 와. <웃음> 너무 맛있어. 멘트 한번 알려주세요. 음? 음? 멘, 멘트 아. 한 번. 와. 이러도또 75밖에 안 돼. 와, 네. 진짜 너무 부럽다 야 진짜 최고다 최고 천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나 이렇게 만 편이 먹을 줄 몰랐어 형 원래 뭐 음, 얼마 정도 커야 천 나와? 천은 안 되는 거같아 그냥 아, 천은 여기서, 무제한으로 하는 그냥 무제한으로 하거 같은데 그냥 말안 되는 거 하나? 여기서 진짜 와, 야, 와, 뭐, 뭐, <웃음> <웃음> 아, 야 국물 한 입만 먹고 싶어 텁텁해 니글니글 걸어 아, 국물도 좀 먹어볼까? <웃음> <웃음> 조금만, 종좀쳐줘면 아, <웃음> <웃음> 야, 야, 야. 야 <웃음> <KK>. <웃음> 미스터리, 미스터리. 끝까지 다안 먹어도 되죠? 네. 어, 어, 저게 아, 해야 돼, 깎여돼버리게요 그... 버리... 버리, 버릴게요 왜냐면... 버리면 저기로 갖다 드릴게요, 라스 형, 이거, 이거 한입먹어야지 나음 어. 야, 그 진짜 아있어 미안하다, 미안. 고 아, 미안해 이거랑 고기를 같이 먹고 국물로 싹헉구면 이거 한번씻고고기씻고 씹고, 아, 거기 좀무릴 라자 먹고 싶어진다, 그 몸에 아, 아까 뜯던 거 와, 저 고기 미쳤다 아우, 이고야 우와, 진짜 맛있어. 와, 미쳤다, 말도 안돼 헉, 헉, 이렇게 뭔가 촬영하면서 먹고 싶다고 생각을 한게 처음인 것같더요 지금 2분 3초 나왔어 2분 3초 나왔다고? 반만, 반만 촬영했어 다, 다안 드셔도 돼요 난다 먹어, 음. 다 먹어 저 이거 마지막, 마지막에 할게요 네와 음. 너무 맛있겠다 아 미안해요, 진짜 있네 아. 아 미안해, 미안해 고기 하나 나 그냥 먹어 다먹어라고 다 나는 막 호시 형이 조겸이 착하다고 그러잖아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웃음> 천천히 드세요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먹어도 돼요 반습니다아 많이 먹네 괜찮아 괜찮아 드세요. 갖다 들면서 먹으려고 하지 다음에 또 만나요